너의 노래를 들으면 미쳐버린다고 들었어 그럼 난 상관없겠네 원래부터 미쳐있었으니까 아직 혼자라는 너의 그 말에 무슨 나도 몰래 가슴 다른 남자와 쓸데 없는 접촉은 삼가도록 해. 세마우상미나나스타 <목소리도> 이것도 이네 수작 중 하나인 건가? 내가 널 신경쓰게 하려는 수작이냐고 아, 허리를 다쳐갖고 제가 아무것도 준비를 못했네요 연말 때문에 무리한 연말로 인해서 허리가 그냥 없어졌어요 말을 끝까지 안하면 내가 착각하잖아 너는 살기 지겨워진 줄 알고 no, no, no. No, no, no.